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응. 중요한 고민 연구소. 이렇게. 잠깐 이렇 그러면 코골이가 그쪽에서 이 코를 보는게 어디서 나나요? 코를 어디에서 고요? 이 목. 어, 제가 목 코를 고볼까요 응. 코에서 난대요 코에서 소리가 나요. 이 소리는 저. 응. 코 뒤쪽에서 나는 소리죠. 연기를 음. 참지않시요이 소리는 음. 코 뒤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목 쪽으로 내려왔어요. 음. 그는 목 깊은 곳. 자, 음. 우리가 휘파람을 불기 위해서는 입을 오므려야 되잖아요. 음. 코골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좁아져야 이런 소리가 나요. 음. 기도가 좁아진다고 하는 거는 숨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힘들죠. 넓은 곳이 쉬울까요? 좁은 곳이 쉬울까요? 자, 네, 이 좁은 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숨을 세게 빨아들여야 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기가 들어오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좁게 하고 살살 쉬면 정말 답답하고요. 음. 좁게 했는데도 숨을 제대로 쉬면 빠르게 쉬어야 돼요. 음. 빠르게 쉴수록 이 좁은 곳을 통과하는 공기가 진동을 일으키죠. 음. 그래서 나는 게 코골이 소리고요. 음. 이렇게 좁아졌는데도 코골이 소리가 안 나는 사람들은 음.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저는 오히려 코골이 소리가 큰 사람은 숨이라도 쉬죠. 근데 아 코골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숨쉬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죠. 코골이도 네. 종류에 따라서. 그래도 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열린 음. 코골이 음. 소리라고 하고, 닫힌 코골이 소리라고. 그래서 위험 코골이. 목골이, 저부흡이라고 단계를 나 음, 코골이. 목골이. 목골이. 목목이 떨리는 소리. 아. 코가 떨리코 뒤쪽이 떨리는 소리가 아니고 아, 목, 목 자체가 떨리는 아, 소리.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호저호 네. 아. 숨이. 그 정상적인 호흡보다 반 이하로 떨어질 때를 저호흡을 하고요. 음, 음. 무호흡은 완전히 숨이 막혀가지고 음. 숨을 못 쉬는 상태죠. 음. 잠자면서 일시적으로 호흡을 네. 멈추는 사람? 뭐 길게 멈추면 죽으니까. 어, 그렇러기 위해서 숨이 답답하면 <웃음> 자꾸 깨는 거예요. 음. 숨쉴려고 그렇죠. 어. 그러다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음. 숨을 못 쉬면 벌떡 일어나죠. 음, 음. 굉장히 그, 그때 막 악몽을 꾸기도 하고 음. 가위가 눌린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몸의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처럼 숨이 완전히 무호흡 상태까지 가지 않아도 저흡이나 목꼬리만으로도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음. 자꾸 각성이 일어나. 그래서 중간 각성이 수면의 질을 음. 계속 먹는 거죠. 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음. 바로 수면상의 큰 틀입니다. 의외로 네, 많아요? 수면, 네. 방송이죠?